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제 가장 핵심인 우리 부사적 수식어 중에서 가장 핵심인 축정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번호를 알면서 볼 건데 자 먼저 A. 가장 많이 쓰이는 민두 수라고할 거예요. 목적을 나타낼 때부사적으로사용 됩니다. 해석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문법은 해석화 시키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문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문법은 원래 독해를 위한 문법이야 알겠지? 어, grammar for reading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모마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바로 강점을 찍어줘야 돼요. 자 반드시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뭐만 하기 위하여 깨린 거 없니? 없네. 깨끗있뭐 아, 하기 위하여 자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 어, 그녀는 해외에 나갔습니다. 해외에 갔습니다. She went 뭐라고 하는데요? 어으로 누르면 되나요? 음. 그지? 업으로 음. 해외 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투 스타디 잉글리시 배나왔다고 칩시다. 렇게자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을 갖고 우리가 목적일 때는 어떤 상태에서 이 해석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면 바로 끊어주면 동명사가 뒤에 나왔든 앞에 나왔든 끊어주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주어가 추구하는 목적이 돼요. 주어가 추구하는 목적. 너희들 납득을 해야 돼. 주어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고 자 다시 말하면 영어공부가 주어인 그녀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야 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요? 수단이 됩니다. 수단. 그래서 목적과 수단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건 0퍼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투스터디 아, 투스터디 잉글리쉬가 자 투스터디 잉글리시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어디 에 갔다? 다른 두부 동사들은요 부사네요. 뭐 형사용법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명사 뒤에 꾸면서 뒤에서 꾸며줘야 되니까 그제 안 돼요. 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건 뭐냐? 딱세 가지예요. 두 동사가 좀 이따 얘기할게 표나온다이이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건딱세 가지 경우예요 주어로 쓰이거나 두번째는 부사정법인데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거나 세번째는 조건으로 쓰이 세요 조건. 조건으로 쓰이 되요. 쭉이따 나올 거니까 그냥 목적은 어떻게 쓸때고 어떤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거 알는데 응? 어, 이것만 정확히 주어가 주어하는 목적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오케이. 그 다음, 알수 있는 거. 뭐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 하는데, 보통 그냥 원인이 아니라,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요때 해석은, 뭐, 뭐, 하니. 뭐, 뭐, 해서. 뭐, 이런 거. 그죠? 어. 뭐, 하는 걸 보니. 뭐, 이런 식이에요. 감정이 담겨 있어야 돼요. 뭐, 하는 걸 보니.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이 판단의 부분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사용되는데, 오만이 모버에서 오만 물 보니 또또 예문 가지고 장난 한번 쳐보자 이렇게 왔습니다. 음. 자, 어, 타잔이 떠나는 걸 보고 그녀는 어때? 어 되게 어 우울했어요. 음. She was depressed. 이렇게. 그죠? 음. 아. 이 P, I, S, S 아래로 눌린 거야. 그래서 우울해진 거야. 그녀는 음. 우울해졌다. 우울했다 지금. 뭐? 뭐 하고? 자, 그녀의 집을, 어, 타단이 떠나니 우울해졌어요. 알겠지? 떠나니. 여기 지금 이건 의미상의 주어고요. 중요한 건 요거인데, 이건 앞으로 못 나가요. 절대 안 돼요. 아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나, 목적일 경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으로 연결되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 그리고 아, 타란이 그녀의 집을 떠나는 걸 보니, 또는 떠나서, 또는 떠나니, 그녀는 우울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요거는 규칙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규칙 어떤 규칙? 아까처럼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기의 규칙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바로 감정 pp가 나와요. 감정공사의 과거공사. 감동 pp가 나옵니다. 감동 감동 받으면 pp다. 받으면 pp다. 알겠지? 감동 받으면 pp다. 그 뒤에 나오는 투정사는 뭘로 본다? 원인으로 본다. 이 감동의 원인, 감정의 원인으로 보는 알겠어? 또한 감동 PP 또는 감정형용사가 나옵니다. 감정형용사. 뭐 있어. 감정형용뭐 슬픈, 기쁜 이런 거 있잖아요. 해피 뭐 이런 거. 딜라이트 뭐 이렇게 형용사들이나오니 형용사가 아니면 감동 PP가 나와야 돼. 감정동사의 PP요. 이런 것들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b 구요 투정사는 부사다.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C 들어갑니다. C. 이유판단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랬을게요. U.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자 이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 똑같아요. 뭐 많은 걸 보면, 뭐 많은 걸 보니, 뭐 많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 그녀는 m o n s t be 뭐해볼까? Angry. 자, 아, to say,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녀는 화가 났으면 틀림없어. 그렇지? 화가 났으면 틀림없어. 이것도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감정의, 아, 이유판단의 근거냐면 뭐 많은 걸 보면 여기에 자꼭 알아두게 될게. must be 같은, 또는 cannot be 같은 두 개만 쓸게요. 추측이 와야 됩니다. 추측. 어떤 추측이야? 강한 추측. 이모, 뭐뭐 이메트로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부정적 추측. 추측. 추측을 할게요. 알겠어요? 추측을 나타내니까 이유 판단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추측. 이유 판단의 근거가 되니까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 판단의 근거가 되니까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죠? 어, 쟤는 쟤는 꼬라지가 이럴 거야. 뭐, 이 틀모 없어. 그럴리는 없어. 라는 건다 뭐야? 유판다그건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조건 들어갑니다. 조건. 아, 야, 조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거야. 조건일 때는, 조건일 때는 어, 조건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면 어, 똑같아. 말이 뭐, 뭐 이라면, 이라고 해석이 돼요. 우리가 if, 요거 생각하면 돼요. if, if입니다. 두정류가 if로 쓰입니다. 자, 요것도 예문을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어떻게 쓰냐면, 자, 어, 네가 만약에 타잔이 말하는 거를 들어본다면, to hear, 타자, 어, uh, speak English, 찍고, 아, 프렌치를 해볼까 프렌치. 아니다. 프렌치, 코리안. 코리안. 어, 영어글리시 할까? 자, 잉글리시. 자, 타장이 영어를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는, 너는, 우즈 외국인으로 착각할 텐데. 자, 뭐가 나왔지? 는잘 봐. 어, 어, 충분히 단서가 될수 있는데. 우드프로스 원형에서 뭐가 나왔냐면 가정법 시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가정법 과거 시제입니다. 물론 해부 피 p 가 나오면 과거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가정법 시제가주제에 나와주고 여기 지금 투정사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칠게요. 여기까지가 결국은 투정사예요 자. 해석은 만일 뭐뭐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건 바로 절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 어떻게 절로 고치냐면 만일 의미상해주는 주어인 유예요. 아니 유야 그럼 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시제가 과거니까 일반동사일 때뭘 써주냐면 조건절에서는 과거형을 써줘요. 털. 그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탈전에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주동, 이걸 다시 또 뭘로 바꾸냐면, 분석하고, 그럼 여기 주절도 조건적로 바꿔주면, 가정법 과학을 쓸수 있으니까, 자, if, 살려주고, 조건.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같은 유스 써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가정법 과학에서 일반 동생 과학에는 허주 써주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적주동을 뭘로 바꿔준다? ing로 바꿔준다. if 생략. 적수사 무조건 생략이잖아요. 주절의 주어하고 이거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동사는 시제 일치하면 원형이나 ing. 그래서 here, ing, 나머지 타잔 스피크불라불러야 똑같아. 세 개가. 가운데 게 없으면 이거에서 이거 넘어가면서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근데 중간에 유도 문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워요. 논리적으로 완전 적합하다. 이렇게 본다면, 아, 조건에 또 이, 어, 시체가 그대로 들어왔나요? 동정사가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까, 아까, 투정서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세 가지라고 했어요. 주어로 쓸 때하고 두 번째가 목적. 부사적으로 쓸 때는 두 가지인데, 목적과 여기 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된다. 해석은 다, 각각 다르다. 주어일 때뭐하는 것은. 은느이가붙죠 그렇죠? 어, 조건일 때 많이 뭐뭐 이루어야 해요. 목적일 때뭐 하기 위하여. 저쪽에 있다. 음, 었네그 다음에 여기로 와보면 2가 남아있는데, 형사 부사 주이에요뭐 하기에, 뭐 하기에, 어, 이거 얘 붙었죠? 뭐 하기에, 뭐뭐 하기에, 상관없겠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This problem is, uh, is hard to solve.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에 어려워. 해결하기에 어려워. 풀기에 어려워. 됐죠? 어, 그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본다. 이때 결과가 그 결과 뭐뭐 하다. 앞에 동사나 하고 투종사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어, 동사하다 그 결과 뭐 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리브 동사는 아니면 그로 o w 업 성장하다, 자라나다. 이런 동사 뒤에 투종사가 거의 대부분이 결과인데, 그녀는 살았다. 또는 이렇게 성장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 결과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게 마음의 결과다. 이게 결과다.